제가 굉장히 예쁜 얼굴로또 이렇게 찾아왔는데 오늘 왜 이렇게 예쁘다고 하는 자신감의 뿜뿜이냐면 전문가의 손길을 받았기 때문이지 얼마 전에 저랑 같이 타진 작업을 했던 우리 해미언니가 짜잔 오늘 이렇게 저를 예쁘게 변신시켜줬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저의 생얼을 공개될 예정인데 깜짝 놀라지마 <웃음>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시작하면서 언니의 그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우선 베이스 정리 한 번만 할게요 네 이거 뭐괜찮 거야? 이거 뭐죠? 홍조인가요 볼터치인가요? 볼터치를 아침 하고 나왔는데요. 음, 제가 보기에는 홍조가 지금 됐어요. 홍조, 지금 베이스 없어요. 지금 생얼이에요, 여러분 <웃음> 저. <웃음> 저도 엄청 맨날 요새 혼자 메이크업 하다가 메이크업 받는 이 기분 너무 좋네요. 나도 음? 음, 되게 오랜만에 유튜브에 생얼 보게 했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제가 요새 살이 좀 붙어가지고 좀 중요해요. 중요해. 얼굴 소멸시켜주세요. 다다가도 아이돌들이 얼굴 옷들이 응. 쉐딩되면 깨요. 어. 파워 쉐딩이달라고 얼굴 아, 쉐딩해달 옛날 활동할 때는 진짜 메이크업 받는 게 너무 싫었거든? 맨날 네. 맨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그런 잖아 서로 마지막에 받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 저희가 지금 허리가 굽어가면서 지금 지금 너무 오랜만에 받아가지고 약간 그 신부화장하는 느낌 하나? 일단 눈썹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 보인다 그래서 <웃음> 아니, <웃음> 아니요? <웃음> 기준은 그냥 무조건 동안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동안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동안이 될수 있는 모든 요건 얼굴에 집어넣어야 그나마 얼굴이 좀 동안이되더라 또, 핑크 원하신다 하셨나요? 핑크 샴푸 하지 않을까요? 기준? 없어. 무조건 동안. 동안. 20대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아, 힘들어요. <웃음> 거짓말은 안 해요. 거짓말 탐지기 다시 갖고 와. 젤 아이라인은 왜 이렇게 그리기 어려워요? 라인 자체가 원래 어려운데 전 라인을 그릴 때 힘을 참습니다 아 이렇게? 아니 나는 그젤 라인은 못 쓰겠어 그 붓펜밖에 못 쓰겠어 아니야 근데 붓펜도 어려워 여자의 힘 맞아. 자, 여러분 청춘기로 보시나요? 얼굴이 즐거운 드라마. <웃음> 그걸 보고 메이크업을 시작하시면 고생되다 그것은 정말 그냥 2화 되어 제가 그 드라마 처음 1화 시작하자마자 언니한테 그거 보고 뭐사 언니 잘생긴 사람 메이크업만 <웃음> 이런 거 야? <웃음> 라고 한 적이 있죠 제현실 대답해 줬어요 <웃음> 너 그때 뭐라 그랬죠 언니가? 그건 드라마일 뿐이라고 하셨죠? 드라마 보면 거의 뭐 메이크업 이렇게 어? 그렇죠 이렇게 음. 거리두기 합니다 <웃음> 거리두기 해서 정말 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웃음> 서로 아, 아, 아, 너무, 너무 가까워 뒤로 가고 이렇게 하고 저희도 이렇게 앉을까? 이렇게? <웃음> 네, 네 이렇게 하고 거리두기 합니다 저희도 저, 네, 저는 드라마를 보지는 않지만 하도 하나가 얘기해서 봤는데 그렇게 메이크업실에 다 피해주듯이 단둘이 있지 않아 맞아 맞아 요 <웃음> 그럼 뭐 데이처라는 것도 아니고 맞아, 왜 그렇게 부적 하죠? 네 그런 로맨스를 꿈꾸고 지갑을 직업을... 안 돼요 사심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거기서도 혼나는 거 나오죠. 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거, 예. 그게 미화되지 않은? 어, 그건 좀 약하게 나온?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어떤 거? 뭐 펄이라든지, 음영이라든지. 아, 근데 지금 충분한데요? 활동할 때, 메이크업 받을 때, 이게 너무 싫었다. 아니,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내 의견을 표출을 못하는 스타일이잖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거? 지금 표출해보세요 아, 지금 언니는 나의 내가 뭘 좋아하는지 너무 완벽하게 알고 있잖아 몰라요 모무는 척하네 오. <웃음> <웃음> 웃어보세요 해서 내가 아, yeah. 제일 튀어나온 데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응, 응. 이게 이 어렸을 때에다 그러면은 허! 여기 와서 어, 응. 언니 내가 오늘 짜증나는 일이 있었다고 열변을 막, 인성만 쓰다가도 어. 이거 하지? <웃음> 어. 갑자기, 일단 줘서. 이거, 위치 잡아주려고 일단 눈썹 눈화장 해줄 때, 눈을 너무 바르르 떨어서 네. 힘들었던 점 많아요? 그래, 속눈썹 붙일 때는 어려운데, 바르르 떠는 거랑, 이거 붙여야 돼. 닿을 때, 깜빡거려. 깜빡! 맞아, 맞아. 잘못하면 동공에 붙입니다 동공에 붙 <웃음> <웃음> 메이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베이스 그데나 베이스. 어. 베이스를 개판으로 가는데? 저희는 이제 스텝분들이 베이스를 해서 남기잖아? 어, 어. 베이스가 첫 도화지야 <웃음> 베이스가 얼룩덜룩 되어있거나 다 떠있거나 두껍거나 그럼 진짜 예민한 선생님들은 다시 하라고 미안한데 세수할 수 있어? <웃음> 라고 하거나 밀어내 클렌징 티슈로 그러면 은 이제 그 해준 스텝은? 그지, 죽을... 그지 응. 그래서 이제 스텝 또 생각하고 아시스트 생각하면 그냥 리스트 많이 뿌리고 어. 밀어내고 응. 다시 해야지. 나한번 활동하면서 봤어. 세수하고 오세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어 아이돌 중에. 세수하고 오다 진짜 리스트 깔자가지고 응. 그럼, 그다음 아니야. 귀찮음이 조이더 <웃음> 심해서 그냥 어머 맞아요. 정하나 메이크 끝났어요. <웃음> 메이크업 아, 비포 진짜 간다. 비포! 비포? 비포. <웃음> 어때요? 예쁘죠? 오늘 메이크업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인가요? 재탄생. 재탄생. 재탄생. 재탄생 리벌스 <웃음>